이어서, s b 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수소에너지로 달리는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름달을 볼수 있는 한가위 저녁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는 상하행선 모두 하루 내내 붐볐습니다. 정체는 밤 늦은 시간부터 차츰 풀릴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다시 비 소식이 있으니까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행렬합니다. 박재현 기자, 지금도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 안성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네, 남은 연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가윈 날 여덟 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놀람> 이어서 추석 특선 영화 미션 파서블이 방송됩니다.